폴리그로스의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1년 9월 예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 국에 체류하며 17개의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쌍파울로 인근의 발린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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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공격이 발생하고 25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쓰는데요. 8월 15일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도주했고 요 8월 26일 카불공항에 대한 테러로 미군은 13명 아프가니 는 9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중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쓰 는데요. 8월 25일 태풍 오마이스는 한반도에도 상륙하여 시간당 98mm의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를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 는데요. 필리핀에서는 한명이 사망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슬라위시에서 6만 스마트라에서 5명 정도 사망 했고 요 인도는 아삼은 2 5명 명의 이재민 이 발생했으며 마다프라데시 에서는 24명 비나지역은 12명 그리고 우타르프라데시에서는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중국과 대만을 강타하여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일부 지역이 범람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허베이 성에서는 무려 21만명이나 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지산 인근 100km 지점에 지진이 발생하고 이것은 화산 폭발의 징후로 해석된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8월 3일 3.7의 강진이 후지산 50km 반경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태풍이 필리핀 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오마이스는 최고 시속으로는 100km 정도의 강력한 화산으로 성장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풍과 폭우가 태국과 스리 랑카를 강타하고 파괴를 야기 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국에서는 32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스리 랑카에서는 1500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홍수와 산 사태가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을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부 지역은 가뭄이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일단 아삼과 마따프라데시 빈할 우타르프라데시 등 위에서 어, 언급한 지역은 큰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수도에서 시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어, 미얀마의 민주세력들은 시민 방위군을 조직하여 정부에 저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여 국가 전역에 사망자들이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도네시아에서는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로 한 도시를 비운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문라비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하여 인간 도시에는 대피형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폭우와 태풍은 파괴 산사태와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나가사키현에서는 산사태로 4명이 매몰되고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화재와 폭발이 인도의 한 지역을 파괴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7월 파키스탄에서는 버스 폭발로 3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8월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와 폭우가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었는데요 어, 8월 9일 파키스탄 지역에서는 또폭우가 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8월 9일 방골만에서는 4.9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지진도 파괴와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8월 30일 칸 아바드 지역에서는 5.0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큰 산불이 캘리포니아 등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고요. 어, 토네이도와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어, 저는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인근에 거주했는데요. 레이크 태호는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 큰 산불이 발생하여 서울 면적이 손실되었고, 서울 면적의 삼팀이 손실되었고, 8월 9일은 미국 내에서 27개나 되는 토네이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에서의 가뭄은 새로운 산불을 야기하고 연약한 재질로 지은 건물은 새로운 붕괴 사고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어,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택을 나무로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산불에 많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의 지진이 발생하여 파괴와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8월 14일 알래스카 만에서는 6.9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하강하고 실업이 야이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당초 6.0%로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5.7%로 어 줄어들 것이라는 예견을 내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폭발 사고로 9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독일에서는 7월에는 폭발로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8월에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요건에 대한 반대가 이어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8월 7일에는 무려 23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테러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첩보기간 mi6는 탈레반과 협상을 하였고 어, 한편으로는 영국군의 태각 으로 미군이 카불공항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미군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경기침체로 건전하지 않은 은행과 기업들이 불안에 빠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유럽의 경기 회복세는 델타 변이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스파인에서는 산불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는 올림피아까지 화재를입게 되고 터키는 화력발전소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1년의 공격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8월 16일 북부 이라크 지역에서는 터키군에 대한 공격으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8월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세린우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주세린우의 9월 아시아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에서는 효용에 한계가 있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변이가 발생하여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며 어 6단계까지 접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는 예언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 3차 3단계까지의 부스트샷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상태가 심각해지 지만 자유롭게 연구하는 다수의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홍콩 마카오 대한민국 일본 대만 중국을 공격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백신의 이물질이 발견되는데 요 이들은 주로 금속과 고무로 밝혀진다고 합니다. 일본은 코로나19의 증가와 폭우, 강풍이 국가를 강타하여 사상자를 야기하며 백신 부작용 사망자들도 발생하고 주부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고 일부 지역은 홍수 피해를 입게 되며 총통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선거가 혼란을 가져오며 선량한 사람들이 체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계에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강력한 지진이 국가의 상태를 위험에 빠뜨리며 많은 희생자가 생기며 일부 지역에서는 모래폭풍과 가뭄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지진이 발생하며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중국 내에서도 확산되며 일부 대은 붕괴하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화산 폭발이 공포를 부른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태풍이 국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인도, 스리안카 캄보디아에 폭우로 많은 사상자가 생긴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열차 사고가 발생하고 폭우와 지진이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많은 희생자들이 생긴다는 예언이 있으며 베트남에도 폭우가 발생하고 하노이에는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폭염도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인도와 태국의 가뭄이 국가에 피해를 주고 이들 국가에 대한 물 부족은 일부 경제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유명한 배우가 심장마비로 사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열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터키에서는 대량 이민자들이 발생하며 공격으로 3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달에도 북부 이라크 지역에서 터키군에 대한 공격으로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예언을 살펴보면 뉴욕주와 엘리자베스 시티에 큰 폭우가 내리고 인근 유저지에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어 뉴욕주와 유저지는 인접한 주인데요. 일부 외국 항공편은 뉴욕의 JFK나 라가디아가 아닌 유저지 공항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국가를 공격하며 강력한 화재가 국가를 넘나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 부작용 사망자가 생기며 경제가 하락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 분화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공격이 선량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와 산사태도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다고 라 합니다. 다음으로 9월 유럽 예언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폭우가 강타하고 흉기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 중에도 사망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과도한 시기는 테러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화산 피해가 확대되고 스페인에서는 백신 연구소에 대한 방화가 생기며 희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티칸의 교황에도 병이 생긴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폭우로 많은 사상자가 생긴다는 예언이 있으며 포르투갈에서는 경제가 파탄에 빠져 일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스캔들과 사업 실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우가 일부 지역을 강타하고 산불 피해에도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